수고하셨습니다. 김시랑 먹어? 다 먹었네? 난안 주고. 여기서야네. 배신자. 배신자. <웃음> 저희 집을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못 봤는데요. 되게 설레요. 네, 과연 한 이상의 어떤 재력, 무의 어, 어떤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볼수 있는 순간입니다. 자, 공결하겠습니다 오, 다라라. 저희는 형간문입니다. 자, 홍채인 씨. 자, 니. <웃음> 오, 다라라. 얘기죠, 전문자죠. 오, 좋아요. 모아 <웃음> 저의 상징 모아이. 뭐 <웃음> 네, 뭐 이야 샤워실이 이렇게 넓어도 되나요? 응? 야모아이 진짜 돌이네? 뭐야? 저희 지갑, 올드 커뮤라 하나, 둘, 셋. 오. 오! 진짜 되네 오, 좋아요. 쇼파. 마이 쇼파? 진짜 집이. 이렇게 크면. 청소는 어떻게 해야하나? 청소 는 고용하자 청소 걱정입니다 청소하고요 어, 와인, 와인 행량도 있고 아 저의 침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웃음> 네 <좋네. 웃음> 아. 오, 매칠 수가 매치스가... 그렇게 조치 <웃음> <좋지> 않으세요? <않은데요? 웃음> 어 오늘 옷방 드레스룸 This is my d r e s t h o I o 괜찮은데. 괜찮아. 가자 이제. 응.